내가 차전자피를 처음 먹게 된 계기는 몇년전 다이어트하면서 충동적으로 덥석 구매했었다 그때는 그냥 살 빠진다고 하면 다 처먹었다 한번 먹고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두 번은 못 먹고 어디 쳐다 놨었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꼭 참고 먹기 시작했다 1kg 인터넷에서 17,000원 주고 구매했고 성분, 성분표 따로 없고 그냥 100% 차전자피분말 비주얼은 미숫가루같이 곱게 갈려있다 아니 그래서 차전자피가 뭔데?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밀경이과 식물 씨앗을 차전자라고 하고 그 씨앗의 껍데기를 차전자피라고 한다 이뭔 개소리야! 쉽게 말해서 집 앞에 있는 잡초 같은 거를 갈아서 만든 거다 그래서 그걸 왜 먹는데? 차전자피는 물을 만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 최대 38배 팽창한다고 한다 물에 섞어 마시면 우리 몸속에서 팽창하게 되면서 포만감을 높여준다. 포만감이 들면 자연적으로 식사량도 줄어들게 되고 조금이나마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된다. 성분 자체가 식이섬유 함량이 풍부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뭐다? 똥이 잘 나온다. 다이어트에서 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주얼 딱 봐봐. 색깔도 똥 같은 게똥잘 나오게 생겼다. 비주얼 깡패다. 취두부, 점액제, 뺨치는 비주얼. 물에 타서 오래 두면 이렇게 젤리 형태로 변해서 맛도 없는데 먹기도 거북해진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연에서 주신 콧물 느낌 물에 섞은 후 젤리가 되기 전에 빠르게 먹는 게 좋다 각을 한번 하고 물에 섞고 1시간 정도 방치한 모습이다 위장 소장을 지나 대장에 있어야 할것 같은 비주얼 처음에 먹고 너무 맛이 없어서 맛있게 먹을 방법을 고민했었다 미숫가루 같은 느낌으로 우유에 타먹어봤다 맛없는 과자나 빵을 먹어도 우유랑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오, 대박, 이 방법. 더 맛없다, 그냥 답이 없는 맛이다. 맛이 없으니까 살 빠지는 음식이고 건강한 음식이겠지? 맛있고 살 빠지는 그런 마법 같은 음식은 없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단맛을 추가해봤다. 살안 찌는 지특키 스텝이야. 단맛으로도 숨길 수 없는 더러운 맛이다. 다행히 차전자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 일단 차가운 물에 타서 빠르게 섞는다. 숨을 쉬지 말고 한 번에 먹는다. 차전자피를 맛있게 먹는 유일한 방법은 맛을 느끼지 말고 빠르게 때려놓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맛은 없지만 다이어트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나같이 식탐이 많거나 다이어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기를 권장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맛은 보장못한다